여러분은 지금 우주에서 가장 재미있는 채널. 채널 디스커버리 를 시청하고 계십니다. 오안녕 오세요. 우주에서 가장 재미있는 채널 디스커버리 우주에서 가장 재미있는 채널 디스커버리